힘을 내라는 말은 때로는 너무 버거운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 모두 힘들다고 얘기할 때 경청해주는 그 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세상을 더 따뜻하게 아이 더하기